여기 지금 350평. 예. 네. 여기서 고추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13톤 정도 나어요 제거. 13톤. 13톤. 네. 야, 어마어마한 양을 네. 이곳에서 지금 따냈습니다. 도굴통 네. 하면서 한1억한 6천 정도 이래 했으니까. 어. 엄청, 엄청 좋은데요? 아니 지금 1 0년 23일인데 23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좀 외롭다고 봐야죠 <웃음>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그렇습니다 들어 네. 손가락 에 해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숙쑥 들어갑니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예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음. 정지하고 나서는 물한두번되면 흙이 딱딱합니다 제품을 청결하고 나서 이 제품을 보고 땅이 변한 걸 보고 나서는 그래서깨지 놀라요 남들한테는 잘안알려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빠0을 그 많이 써. 뭐요? <목소리> 자 여기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자이 고추밭은 작년에 무려 이3 5 0평에서 1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따는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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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고추가 많은데요 지금도? 네, 지금은 어리니까 아그 나이가 덜 찼어요 지금 이파고추 봉사 지신 게 언제 됐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여기서 고추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13톤 정도 나왔어요 최고 손가락에도 들어가는데 어, 뭘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 뭐, 또 태비, 뭐가 들어갔습니까아 퇴비도 들어가고 남들한테는 잘안 알려주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그 시판 물을 많이 쓰고 뭐요? 옥시 팜? 옥시 팜? 예, 네. 예. 옥그렇 어, 많이 흘렸어. 예, 상당히 많이 흘리지 몰라요. 두골통 하면서 한 이럭한 6천 정도 일에 했으니까 저보다 농사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이 듣고 이럭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만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뭐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 종사에서 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축산과 나왔으니까 축산과 관계, 예예, 관계없는데 그럼 축산가 하셔야지 큰데 어째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웃음> 어떻게 하다가요? <웃음> 옥시팜을 알고 나서 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옥시팜이라는 것 판매를 하셨어요? 예예 제가 미양 제가 지역에 좀 판매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보니까 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지금 옥시팜을 쓰신 네. 거예요? 네. 옥시팜왜쓰신 거예요? 그냥 뿌리할 차도 좋고 토양도 이게 부드럽게 해주니까 좋죠 그랬더니 음, 이렇게 지금 땅이? 음,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해진다. 이야. 비닐하우스 그 최고의 그, 그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라. 그연작해가 되면은 생산량이 거의 뭐, 그냥 떨어지는 거죠. 쭉쭉 갈라지거든요. 아마 이렇게 손으로 해가 이렇게 파지는 데가 없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딱딱한데? 네.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지금 땅이 떼어보면 눈에 보이네. 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 오, 예. 어떤 효과 때문에 이 고추가 자라는 효능이 있니까요 일단은 모든 작물의 기본은 땅이라 생각합니다 예, 땅이 좋으면 예, 무척은 좋아진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을 계량시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옥시판 만큼 이렇게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청근하고 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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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크죠. 네. 어떤 도이 여기 이제 시설 하우스 같으면는 이거 옛날 같으면은 이제 하우스를 뜯었다가 다시 짓고 하는데 지금은 시설이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그 땅에다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대비를 계속 넣고 하면은 그게 염류 집중화가 돼서 예, 땅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딱딱해지면은 뿌리가 못 내리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못 내리면 장물이 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옥시팜을 쓰면은, 이제 땅이 부드러지면서, 뿌리가 활착이 좋으니까, 작물도 좋아지고, 생성향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바뀌고 나면은, 다시 따뜻해지나요, 그게? 응, 음, 아, 다시 따뜻해지죠. 네. 요 제품 자체가 중성이거든요. 예, 산성 땅을 중성화시키고, 알칼리 땅은 또 중성화시키고, 예, 아, 가장 아, 좋은 pH를 만들어주는 거죠. 노지도 상관없고요. 예, 아, 그다음에 그니까 비닐하우스 작물, 그 다음에 수경하는, 예, 채소들. 수경은 어떻게 하나요 수에는 네, 물을 흘러보려는 거니까 거기다 제품을 섞어서 같이 흘러보려면 됩니다 그럼 아으로 넣고 음. 이거, 이거 같이 넣으면 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겠네? 아 그럼요 네. 대박인데? 예, 네, 저는 100% 자신합니다 야 옥시팜 효과가 좋은가요? 좋죠 이렇게 한두 박스, 뭐, 세 박스 쓸 가까이서요 아그 정도요? 네. 아... 그랬더니 이렇게 네, 고추가 네, 고추가 찍금만해야지만 나중에 뭐 단계별로 자꾸 늘어납니다 고추가, 고추가 네. 점점 늘어난다? 네, 네. 옥시팜 쓰고 나서는 배수가 잘 되는가 물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자라면서, 또, 수확도 엄청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목반 열앞에 회장을 하면서, 어, 이를 보조사업을 한번 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한번 써보면은, 뭐, 쓰는데돈 얼마 안 드니까, 한석달 정도 써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안쓸 사람은 가있겠어요옥시파이 예,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 600평네, 조그만해? 예, 아, 예. 아, 조금 해도 이6 0 0평용입니다아고기 예, 그래서 오. 이 땅을 좋게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는 뭐한병을이어도두 백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우스 에는할 때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예, 예, 포럼 주기로 이제 600평 한개 정도를 끄납니다. 예. 더 많이 쓰도 상관없고요물 500을 받고 600평이 한병을 따가지고. 어, 가루네? 예, 가루입니다. 가루식으로 아, 되어있습니다. 아, 무슨, 이거, 퇴제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물에만, 이렇삭대에만 그냥, 바로, 이렇게, 다 넣어보이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예, 얼어, 어리, 얼어있어서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 물하고 같이, 이래, 어. 미리 넣는 겁니다. 이야. 옥수표 만나는 것까지는 참 농사 힘들으셨겠네? 많이 힘들었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안알려주요 아니 뭐이 <웃음> 농민들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거는 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잘 전달이 안 돼요. 아, 좋은 그런 네, 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제가 영업을 그, 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차피 옆집 사람들하고 다 경쟁 상태니까 음. 지금은 이제 제가 옥시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니까요 아, 아. <웃음> 네. 돈도 좀벌리지만은 그만 농사가 잘 되니까 어. 노,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잘못... 이때가 옥시만밤얘기 전에는 일년 농사인데 절반 뭐 중간중간 막 죽고 일어나니까 물손받아 죽고 일어나니까 좀농사짓능이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옥시만 만나고 나서는 저는 막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아, 아. <웃음> 네, 처음 에정업할때그 하우스에다가 제가 지홍계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옥시암을 사용하고 나서 하고, 그 전하고, 그 땅의 지혈을 한 체크해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순대하고안순대하고그 지혈 차이가 이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많이, 예. 많이 차이 나는 농작은 하우스는요. 그왜 그게, 그게, 먼저 미생물이 이제, 할 발이 활동을 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철교회 같으면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난방비 같은 걱정인데 그 지열이, 지열이 올라가면 은그 난방비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각하거든요 그 혹시 파을 모르시는 농부들한테 한 말씀해 주신다면 많이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이 권하고 싶고 그래아 남들도 이렇게 예, 좀 재미를 예, 좀 봐라 예, 예, 예. 아니, 농민분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 그죠? 예. 사용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가는 거지 예. 안 써보신 분들이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쵸, 그쵸. 이야, 어쨌든 오늘 이 옥시팜이라는 게 뭔지 어떤 변화를 예. 주는지 나중에 오면 더 아, 나중에 오면 더 많이 갈수 예. 있다? 예. 그때 와야겠는데요? 아, 뭐 있어. 언제 가면 되니까 언제? 그때 한달 후에 오든지 정도 오면 아, 한달 후에 오면, 아, 오면 한 된다? 예. 알겠습니다 Here we go.